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을 분류하는 방식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감정 유형, 사고 유형, 본능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이비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거죠. Assertive, Compliant, Withdrawn 이렇게 세 가지로요. 이걸로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이두 가지 분류법에 익숙해지셔야 애니어그램을 좀 알게 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해도 조급 딱지는 떼신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올린 닮은 사람 찾기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그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난그 정도는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 이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흥미롭거나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닮은 사람 찾기라는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니어그램 하면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막상 이렇게 각 유형들을 모아 놓으니까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곧이 아니라 그렇죠. 속이 비슷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 즉 모티브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티브라는 건안 보이는 거라고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겉이 비슷한 유형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눈에 딱 보인다고 했죠 assertive withdrawn 그리고 compliant 이렇게 묶어 보면 진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혼이 비한 그룹이라고 했죠 제가 이 방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라서 한마디로 가장 쉬워서 이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게 쉽게 말해서 외향 내향 이 구분에 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니까요. 확실히 외향적이라면 a s s a u t i v e 누가 봐도 내향적이라면 w i t h d r a w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어, 나는 외향 같기도 하고 내향 같기도 해서 구분이 좀 헷갈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게 강하다면 Complian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겉이 닮은 유형으로 묶은 게 혼입이한 그룹이고요. 속이 닮은 유형으로 묶은 게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으로 구분하는 중심 그룹인 거예요. 여기서 그루핑 하는 방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모닉 그룹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역시 이 방식도 기준은 1차 유형이 됩니다. 3번, 6번, 9번이죠. 이 사람들이 괜히 1차 유형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3, 6, 9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9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딱 보잖아요. 그럼 뭐만 보이냐면요. 사고 감정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백일몽 보드라고 했죠. 일종의 몽상 같은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별로 나서지 않고 한쪽에서 그냥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거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애니어그램식으로 말하자면 본능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본능은 행동, 현실, 욕망, 투쟁 뭐 이런 게 키워드인데 이 사람을 처음 대하거나 혹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번, 5번이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4번, 5번도 사고 감정만 줄어보이고 본능이 잘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9번은 본능 중심이에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1차 유형 369는 일종의 이중인격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니어그램에서 하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 현실에서 9번 유형인 사람을 보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걸 느껴봐야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좀더 알게 되면 예상치 못한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이 얼핏 얼핏 드러나는 걸 목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본능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행동, 현실, 욕망, 투쟁 이런 것과 관련된 모습이 처음엔 전혀 안 보이다가 좀 알게 되니까 약간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학교에서 한번 친구 또는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으로만 알고 몇 마디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얼굴이나 알고 가끔씩 인사나 주고받는 사이라면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처럼 매일 보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보이는 거예요. 혹은 상사 부하관계, 동료나 거래처 관계로 직접 같이 일을 해 보거나 아니면 친구로 친해져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해야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게 된 사람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첫인상과 좀 알게 된 후의 인상이 다르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게 되면 아이 친구 이상한 고집이 있네 똥고집도 아니고 그런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먹는 편이구나 몰랐는데 잠이 많은 편이네 이런 걸 느끼기도 하면서 전혀 다른 면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 유형과 아주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공격성 같은 걸 느낍니다 본능 유형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본능 유형은 분노와 관련이 있는데 9번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확실히 이 친구는 본능 유형이구나 하는 걸요. 이게 1번 날개랑 8번 날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왜 9번이 얼핏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8번, 1번과 같은 본능 유형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속에 있는 건 비슷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9번의 첫인상은 4번, 5번과 비슷했죠. 그런데 9번을 아주 깊이 알게 된 사람의 눈에는 1번, 8번과 비슷한 걸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모닉입니다. 하모닉 그룹은 요 첫인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내면을 아주 깊이 알아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양 극단 사이에 하모닉 그룹이 보이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9번은 처음 봤을 때처럼 4번, 5번과 비슷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1번, 8번이랑 비슷해 보이는 것도 아닌 2번, 7번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기초가 덜된 겁니다. 이전 영상을 한번더 보시고 돌아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 괜찮다고 느끼거나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하시고요. 자 보세요. 9번이 4번, 5번과 비슷해 보이는 게뭐 때문에 그렇죠? 왕따가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왕따가 본능으로 같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이 1번, 8번과 같은 본능 유형이란 건뭐 때문에 그렇죠? 대장이 같아서 그런 거죠. 대장이 다 본능이에요. 그렇죠? 9번은 왕따도 본능이고 대장도 본능인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9번이 2번, 7번과 같이 묶이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꼬붕 때문이에요. 대장이 데리고 노는 꼬붕이요. 이세 유형이 이 꼬붕이 똑같이 본능이거든요. 2번을 보세요. 감정이 본능을 데리고 놀죠. 감정이 대장이고 본능이 꼬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번을 보면 사고가 본능을 데리고 놉니다. 사고가 대장이고 본능이 꾸붕이에요 그리고 9번은 본능이 데리고 노는 기능이 없어요. 혼자 놀고 있죠. 그래서, 구번은 대장도 본능이고 왕따도 본능이고 그리고 대장이 데리고 노는 꼬붕 역시 본능 자신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대장이니 꼬붕이니 왕따니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걸 전문용으로 1차 중심, 2차 중심, 3차 중심이라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개인의 인격이 감정, 사고, 본능의 세 가지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2차 유형은 이게 순차적 중요성을 가져서 2번 예, 유형 같은 경우는 감정, 본능, 사고의 순서로 배열됩니다. 대장이 감정, 꼬붕이 본능, 왕따가 사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유형 3번, 6번, 9번이죠. 이 369의 1차 유형은 대장, 꼬붕, 왕따가 다 똑같은 거예요. 9번은 대장이 본능이고 왕따도 본능이죠. 근데 꼬붕도 본능이란 얘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9번의 경우 대장이 같은 유형이 8번 1번이 되고요. 왕따가 같은 유형이 4번 5번이 되는데 꼬붕이 같은 유형이 바로 2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7번이 9번하고 도대체 뭐가 비슷하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꾸붕이 본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9번을 잘 모를 때는 본능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5번하고 비슷하게 보였던 거잖아요. 근데 9번을 좀더 알게 되니까 본능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2번, 7번하고 비슷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번, 7번은 본능을 꼬붕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본능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2번하고 7번을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 본능이 느껴지죠. 본능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물론 9번의 경우처럼 이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야지 그게 느껴지겠지만 8번처럼 본능을 막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1번처럼 본능을 무조건 눌러대는 사람들. 즉 본능이 가장 중요한 테마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능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본능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4번이나 5번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본능이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본능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본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호붕이니까. 5번이니까 어쨌든 대장이랑 같이 활동하니까보이긴 보입니다. 왕따처럼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4번, 5번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능이 대장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본능이 대장인 1번이나 8번처럼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길들여진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본능이 있죠. 근데 훈련을 잘 시켜서 본능을 길들이면 말잘 듣잖아요. 앉아 하면 앉고요. 손 하면 손을 내밉니다. 소나 말 같은 동물도 그렇죠. 소를 길들여서 농사 짓고 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친한 동물들 혹은 이런 동물이 아니더라도 사자나 호랑이 돌고래나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동물들이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거친 느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왠지 귀엽기도 하고 좀 가벼운 느낌도 있고 친근감이 가기도 하고 어쨌든 본능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엄청 무섭다거나 위협적인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7번한테는 바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4번, 5번처럼 본능이 거의 안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8번, 1번처럼 노골적으로 본능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톤 다운된 느낌의 본능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2번, 7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보통 자기 이성친구나 어린 자녀한테 막 이뻐하면서 우리 강아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상당히 터프할 수 있어요. 날개가 8번이나 1번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 야생동물처럼 사냥감을 산채로 물어뜯거나 뭐 이런 식의 막 가는 느낌은 아니고 좀 무서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길들여져서 말잘 듣는 사자나 호랑이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죠. 뭔가 가볍고 심각하지 않고 재미있고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모험을 하는 느낌도 있고 무섭거나 위협적인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엔 그렇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사람들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번, 7번, 그리고 9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7번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소질이 가장 많은 유형은 7번인데 그 다음으로는 2번과 9번이다 바로 이런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긍정적 전망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